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자 이번에 여러분들께 아주 재미있는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디자이너 분들이 정말 환호할 만한 소식인데요 보통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에서 이런 이미지를 받았을 때 인물과 머리카락까지 다눕기를 딴다고 라 하죠 인물을 제외한 뒤에 있는 배경을 자르려면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주실 수 있는데요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강의 시작하기 전에 이지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요 자 보통 파워포인트로 배경 제거를 하려면 어떤 식으로 했냐면 파워포인트 2010 버전은 이미지를 선택하고 그림도구 서식 왼쪽에 있는 배경 제거를 눌러서 여기에서 하나하나 표시를 해 가면서 잘랐단 말이죠 그런데 제일 단점이라고 한다면 여기 있는 이런 머리카락까지 자를 수는 없다는 거죠 파워포인트나 그리고 포토샵이나 머리카락까지 자르려면 오랜 시간을 요구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리는 사이트를 한번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이 사이트입니다 m o v e b g 라고 하는 사이트인데요 이 사이트는 뒤에 있는 백그라운드 즉 배경을 자동으로 삭제를 해주는 사이트입니다 자, 이 사이트에다가 이미지를 집어넣기만 하면 이미지 뒤에 있는 배경을 너무 자연스럽게 바꿔주는데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Select Photo 자, 제가 원하는 이미지 하나를 선택해서 열기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넣었더니 이렇게 변해서 오리지널 이미지 왼쪽, 오른쪽에 잘려진 이미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와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렇게 잘려진 이미지를 그대로 다운로드 하시면 다운로드 파일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파일을 파워포인트나 포토샵에 삽입만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잘렸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머리카락까지 자연스럽게 잘려진 이미지로 탈바꿈하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너무 신기하지 않나요? 자, 이 방식으로 PPT를 만들거나 그리고 자기소개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게 된다면 저는 정말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은데요 뒤에 있는 배경을 이렇게 색상을 마음대로 바꿔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인 점인 것 같아요 이런 이미지도 마찬가지고 이런 이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이미지들도 과연 뒷배경이 잘 잘라질까요?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미지를 넣었더니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잘렸는데요 자 뒤에 있는 배경을 또 에디트로 백그라운드에 이런 이미지를 넣어봤더니 아주 자연스럽게 이미지가 합성된 것을 또볼수 있어요 이 사이트 안에서 뒷배경을 마음대로 집어넣고 수정할 수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유용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런 방식으로 세이브해서 파워포인트에 삽입을 한다면 이랬던 이미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떤가요? 너무나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저는 이 방식으로 파워포인트 만들 때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용도로 가끔씩 사용하곤 하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쯤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이트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개인적인 용도로만 활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를 집어넣어도 4분의 1 사이즈 6 2 5 곱하기 4 0 0 픽셀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즉 한번 배경 제거를 하면 화질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용을 하시려면 구매를 해서 사용하는 방식으로 써보시길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어떠셨나요? 배경 제거를 간단하게 하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이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멋진 발표자료 만들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